창세기 25장 읽어볼게요.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2절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3절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류미 족속이며 4절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메.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래 앞에 족속 소아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 족속에게서 산밭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2절 사라의 여종 예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14절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15절 아닥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16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그 촌과 불락대로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17절 이스마엘은 향년이 1 3 7세에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18절 그 자손들은 하밀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국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받단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데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절 그 해상 기한이찬직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절 후에 나오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절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